모래 때문에 그럴까요? 음, 뭐 때문에지, 만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이지. 아, 특선이 같가더참 비치 o i n o 그 오늘 제가 청진만 해보고 네. 일기로구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콩팥 수치에 대한 네. 재검사, 네. 그리고 심장초음파라 해서 그때는 심장 쪽에 저희가 털을 밀고 마지막으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병원을 많이 와서 그런지 이제 심장이 <웃음> 예, 어,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예, 그냥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잘뛰느요 대기실에서는 엄청 불올렁가던데 다른 아이들 천진이 괜찮네요 음. 오늘 제가 체온 한번 재보고 예, 괜찮으면 예. 좀금좀 좀, 도와드리도록 음. 할게요. 셋째날 있는 좀아 안돼요. <웃음> 저는저돌적이어가지고구름이선 예, 네, 전수, 전수, 네. 스님 하다가 애들 한 번씩 이렇게 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앵부는 자꾸 그 덕산이라든가 만두 키쪽하고 목쪽을 자꾸 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애들이 구름이 좀비주다가도앵가 네. 어, 어, 어, 자꾸 네. 물고 하니까 피하거든요. 어, 어린애라서 몰라서 그 네. 아, <웃음> 사회가 안 되서 그래요. 침질 나거든요. 막끼 올라오고 막그하면 아이들은 이제, 검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좀, 그럴, 그럴 때. 덕산이가 아도 네. 엉덩이도 물려와요. 뒤쪽에 피가 났더라고 눈은 음. 음. 좀 어때요, 덕산이? 아, 눈이요? 네. 뭐, 조금씩 눈콕은 자꾸 끼긴 끼는데, 음. 음. 모래 때문에 그럴까요? 음, 음 모래 때문이진 않고, 음, 아마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지.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 네, 접종은 다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추가접종은 아, 오늘 다 끝났고요. 네. 이제 1년 후에 접종은 있을 거고요. 약잘 먹이시고 한달 후에 네. 저희 심장검사를 네. 한번 나오시면 될것같습니 선생님, 혹시나 여쭤보는 네. 건데 네. 여태까지 약을 한 번도 고른 적이 없어요. 아런데 네. 명절 때 같은 경우에 네. 도저히 만두 때문에 네. 저희가 어, <웃음> 이동하는 데도 네. 신경이 쓰여 가지고 네. 어디 제대로 못 갔다 온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약을 거리셔도 아, 큰무리나요 네. 왜냐면 지금 약 먹은 지가 오래정고 네. 오래돼서 음. 이게 염중 농도라고 해서 네. 혈중에 있는 농도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거리셔도, 네. 아, 진짜 막 피치 네. 못할 사정으로 네. 그렇다고 하면 네. 거리셔도 네. 큰 문제는 네. 안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실 어서요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큰무제 없고 하면 한달 후에 네. 어, 재종검사를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는 검사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예 맡겨두시고, 예. 뭐 네. 나중에 네. 뭐 오시던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네요. 네. 만두야, 오, 아, 후드라. 후드라. 후드라. 후드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 <놀람> 예예 네, 네,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특별한 식 식인데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아침에 그냥 네, 네. 저녁에 네, 이거 있어 그네 이렇게 하시고 네, 아, 네. 이거보다 살짝 커요 네네 여기서 편안하고네 알겠습니다 놔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잘 맞았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은 많이 했었고 미신해서 애들네앞애들네